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앞에 사람들보다 정상에 가까워 그러게요. 저, 작지도 않고, 젊고,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빨이 막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않고. 네. 그냥 보통이에요. 네. 이렇게만 보면 뭐 오, 아주 준수해요. 이 사람이 뚱뚱하냐? 안 뚱뚱해요. 음. 30대 초반 그래서 왜 오셨어요? 앉았는데 <웃음> <웃음> 전혀 코골이하고 상관이 없는 얼굴형이라 뭐이게 턱이 작거나 뒤로 밀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아니, 전혀 관상으로 봐서는 코를 안 골게 생겼단 말이죠 어, 와. 어. 그리고 키도 178인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참 체격 조건이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음. 근데 뚱뚱하지도 않고 음. 어, 전혀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하다 보니까 아, 코골이가 심해서 저기. 신혼인데 애가 자꾸 깬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 아빠의 코골이 소리에 애가 깨서 쫓겨났다는 거야. 거실로 쫓겨났는데 아 자기도 애기랑 자고 싶은데. 아, 어, 어떡해. 얼마나 애기 자는 모습 보면 이뻐요 그럼요. 어, 그래서 그때 아빠가 잠만 들면 <웃음> 울면 애가 놀라서 경기를 다 더안 <웃음> 어, 됐다! 아, 그래가지고, 쫓여났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래. 어차피, 호니까가 네. 뭐 좋지도 않다고 하니, 음. 이번 기회 고쳐야겠다. 하고 오신 분이, 그래,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정말, 애가 놀랄만 하겠더라고. 어. 어, 엄청나게 고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보면 혀예요, 혀. 혀가 커요. 혀의 이빨 자국이 팍팍팍 찍혀있어요. 따로 없어요. 혀. 허... 어. 혀가, 뭐, 입의 구조에 비해서 크거나, 길거나, 어떤 아니, 이런. 아니, 뭐, 그건 뭐, 그냥, 평범한. 평, 표준. 한대.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어. 그런. 혀에. 어. 그런 어. 괴물 같은 소리를, 어. 어. 아이가 경기를 할 정도의 <웃음> 그런 소리를 내는 거는 결국은 혀가 넘어가서 그런 소리를 냈다는 거죠. 음. 어. 좀 우리가 지금까지 병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음. 번쩍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 왜 엄한, 복젖을 도려낸다고 막 응? 동굴을 만들어낸 이렇게 그 토너를 이렇게 뚫어놓고 오, 세상에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 자연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자연스럽게 자고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하는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항상 자는 동안에만 숨쉬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럼 자는 동안에 만이 숨쉬기 좋은 구조로 잠깐 바꿔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아 깨어나면 다시 원상복구 나의 정상적으로 하고 자는 동안에 자꾸 어 이러니까 좀 자는 동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는 일 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음. 그래서 자연주의 수면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자연주의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멀리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자연주의가 뭐야? 그럼 뭐, 여기서는 유기농 맞춘다는 거요 그러니까 자연적으 이러면 뭐 수풀과 뭐, 이걸 어, 먼저 생각하겠는데. 생각 이 자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호흡도 자연스럽게 하고, 어, 사대강 하듯이 막 그렇게 다막 파헤쳐가지고, 길을 뻥뻥 뚫어놨더니수가 막, 여러가지 하는 것처럼. 에. 우리 몸에 특히. 에. 인위적인 어떤 공사를 한거나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뭘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장애나 너무 나이가 들거나 뭐내 의지로 뭘할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필요하지 뭐 스스로 할수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그거를 잘할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정도로 이런 의료 행위들이 진행이 되어 전달된다. 그거를 나를 따르라 끌고 간다는 게 과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생각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음. 여기까지.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